안녕하세요. DBR 읽어주는 남자의 김남국 안병민입니다. DBR 참 좋은데 좀,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쉽고 편안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요. 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DBR 294호에 실린 아티클인데요. 영국의 학자들이 영국 왕립음악원, 뭐 이튼 칼리지, 뭐 나사 같은 이렇게 100년 이상 된 조직들이 좀 많잖아요.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공통점을 좀 발굴을 해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리더의 임기가 대부분 10년 이상이다. 이런 점들이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, 음. 그 다음에 그 최고위급 리더 밑에 이제 2, 3 단계 낮은 뭐 임원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요 음. 그 보직간 부들 이런 분들도 역시나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특정 개인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어떤 조직 전체에 믿음과 신뢰라는 게 이미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뭐한 5년 가나요? 5년도 못갈것 같은데요? 5년도 못갈것 같은데요? 5년도 못갈것 같은데요?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인재에 대한 이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, 보통 하는 사람, 못하는 사람 이런 분포가 이렇게 어 정규 분포일 거라고 가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게좀 잘못됐다, 뭐 이렇게 음. 주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음. 생각이 돼요. 에스 인재가 있고 대부분은 그냥 보통 인재. 통계로 보면 이제 몇 함수 분포잖아요. 음. 부분은 보통이고 음. 아주 이제 일부 좀 탁월한 인재가 있다. 음.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임기가 길기 때문에 장수한다 이렇게 음. 해석하는 건좀 어. 되게 위험하다.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예, 생각. 인과관계는 아닌 것 같다. 음.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인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핵심 인재들이 있는 거거든요. 그 소수의 사람들을잘 발굴해서 육성해서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 시켜서 그 리더 자리에 앉히고 음. 그 다음에 그 리더에게 충분히 역량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. 음.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아티클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수인계 작업도 굉장히 오래 해요. 음. 그러니까 리더를 발굴하는 것도 한 4, 5년 이렇게 음. 걸리고요. 그 다음에 그 리더한테 실제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1년 이상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. 그 변화의 시기도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렇죠. 의미인 것 같아요. 네네.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조직이 지향하는 철학,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, 그 다음에 그 조직에서 원하는 리더십의 역량,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인수인계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기가 길어서 잘 됐다라기보다 또잘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또 임기가 길어진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. 예, 뭐 이런 생각도 예, 예, 예. 또,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놓다 보니까 영속하게 된 거고 그러게요. 또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자연스럽게 임기가 길어진 막 이런 현상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 리더는 잘 고용 안 했다. 뭐 이분이 부 저는 이제 되게 와닿더라고요. 저 예, 예. 얼마 전에 그또 경영 쪽에 계신 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CEO를 임명할 때 정말 보는 게딱 하나가 있다. 이제 뭐냐 하면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해보면 결국은 많은 리더들이 의사 결정을 할때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측면의 의사 결정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러게요. 그러게요. 네, 네, 네,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저 포지션이 이렇게 커질수록 조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아는 음. 관리자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좋아한다 이 골프와 연관된 일정을 쫙 만들어 내시고 아직도 <웃음> 그렇게 <웃음> 운영되는 대기업들이 있더라고요. 많아요. 예. 네. 네. 근데 그거를 조직원들이 알아요. 음. 그래서 나오는 표현들이요. 구글은 겸손한 사람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겸손이란 게 뭐냐면 구글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. 팀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때 앞으로 나와서 리드하는 사람. <목소리>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라 판단이 들면요. 언제든지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. 요즘에 화두가 이제 현장으로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. 네. 그렇다고 리더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저는 절대 어, 아니라고 통적, 생각해요. 통적. 그게 진짜 더큰 용기예요. 야이 분야는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신 나는 너한테 철저하게 믿고 맡길 게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 애자일 경영의 핵심이잖아요. 경영의 흐름 자체가 이제 통제에서 위임으로 그게 바뀌어 가는 게 아닌가 HR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이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성과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왔다면 이제 판단 기준이나 그거 자체를 성과뿐만 아니라 좀더 입체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실제로 그 d b r 에 나온 케이스인데요 어떤 영업조직에서 영업조직의 대표를 뽑을 때다 누구를 뽑냐면 영업을 가장 잘한 사람을 뽑아요 저 대부분 예, 그렇죠 너무 탁월한 성과 근데 어떤 한 조직에서 그걸 좀 바꾼 거예요 음... 영업으로 가장 성과를 낸 사람이라기보다는 후배들에게 아... 자신의 노하우를 잘 오... 전수해서 후배를 키우는 사람을 뽑은 나보다는 거. 전체를 위한 예, 예, 그게 이제 진짜로 희생정신이 예.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... 성장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키웠더니 뭐 전체 조직의 성과가 훨씬 달라져 그게 이제 철학이 있는 조직이잖아요. 맞아요 네. 네. 네,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.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임기, 임기를 길게 했다고 조직이 오래 산다는 그거건 아닌 것, 것, 것 같아요.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속수의 인재들을 잘 발굴하고 육성하고 음. 승계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그 역량이다. 그다음에 진짜 100년, 200년 생각한다면 인격! 음. 인품, 겸손, 풍성, 네. 네. 네. 뭐, 이런 쪽으로, 어,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된다.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. 네, 여기까지, 네. 어,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